오늘은 간단한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이 있는데 오늘 간단히 이거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알리 배송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알리는 알리는 배송이 늦으니까 그것만 빼면 참 좋은데 그래서 배송도 빨랐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제가 산 거는 이렇게 총 3개를 구매했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사고 싶었던 바로 요거. 아 생각보다 별로네 퀄리티가. 너무 종이 느낌이 나는구나. 이거는 그 실링, 실링 왁스 스탬프 스티커인데 사진에는 그나마 퀄리티가 괜찮게 나와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종이 느낌이 좀 강하게 나긴 하네요. 그래도 뭐 쓸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전에 진짜 실링 왁스 스탬프 스티커를 쓰던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원래 쓰던 게 이거거든요. 이거. 얘는 진짜예요, 진짜. 이건 제가 포인트 오브 뷰라는 문구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얼마 안 남아서 더 사려고 포인트 오브 뷰에 한번더 갔는데 없더라고요. 안 팔아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대체품으로 이걸 샀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품질이긴 하지만 그냥 막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실링 왁스 스티커는 제가 좀더 찾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이건 빈티지 스티커예요. 빈티지 스티커고 보시면 이런 우표 모양의 빈티지한 색감의 스티커입니다. 어이, 이거 너무 예쁘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또 이런 게 튀지 않고 은은하니까 아무데나 막 붙일 수도 있고 아무거나 레이어드에도 다잘 어울리고 음, 예쁘다. 예쁜데요? 오, 나비도 예쁘다. 오, 이건 굉장히 만족. 굉장히 예쁩니다. 오, 이런 것들. 놔두고,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 얘도 우표 스티커예요 좀큰 사이즈의 우표 스티커고 총 4장이 들었네요 요렇게 두번째 세번째 오 예쁘다 트래블러스 노트북 저 개인적으로 트노도 되게 써보고 싶은데 요렇게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사본 것들은 제 작은 사이즈 다이어리에 붙여볼까요? 이거는 A6 사이즈 다이어리고 그냥 하울 샘플 같은 느낌으로 어, 여기가 뜯어지네. 여기는 붙이고 간단하게 이것도 잘라서 붙일까요? 이 그림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이 비행기만 자를까? 요. 요렇게? 오, 괜찮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아 그리고 제가 이게 있어요. 이게 뭐야? 지도 지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일부 잘라서 잘라서 배경으로 쓰도록 할게요. 어구, 어구, 어구. 이 지도는 제가 예전에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에서 구매했던 거예요. 한 7,000원인가? 뭐 8,000원인가? 아닌가? 6,000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붙이고 붙이는 건풀테이프 일단 먼저 타공을 하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한번 버려야겠다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그리고 뭘 붙일까요? 이것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나 붙일까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하단에는 라벨즈를 붙티카요 라벨즈를 이렇게 붙이면 너무 큰가? 그러면 그럴 때는 <웃음> 견출지 <웃음> 이 견출지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하게 스탬프를 찍도록 할게요. 스탬프는 레터링 스탬프를 쓰고 잉크는 검은색 하고, 그리고, 우, 우, 우, 우, 우, 우, 그리고, 예, 여기 오른쪽 페이지는, 옥스포드 노트를 우선 배경으로 붙이고, 이게 낫겠지. 붙고 그리고 박보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요 스티커를 아, 초록색은 별로인 것 같아. 붉은색? 은색? 버건디가 제일 난것 같긴 하니까. 약간 이 스티커에 펄감이 좀 있었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스티커는 여기에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붙이고 식물 오... 스티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아니면 이런 느낌? 음, 이거 예쁘다. 이거를 붙일게요. 조심, 조심, 조심. 음, 여기쯤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붙이고, 이거를, 아니야. 여기에 이거 항공우편 뭐 그런 스티커인데 이거는 이것도 하나 붙일까요? 이거를 어 이거 괜찮다. 이렇게? 아니 여기? 어 이것도 괜찮다. 하지만 이건 여기다 붙일게요. 여기다 이렇게. 음 예쁘다. 붙이고 그리고 또 사용할 만한 게달 스탬프 달달로다 찍을까요? 괜찮으려나? 잉크는 올리브 그린 색상을 쓸게요. 스테이지온의 올리브 그린 색상 스탬프고 이게 좀 은은한 색감이 있더라고요. 잉크를 잘 묻혀서 여기에 잘 나와라, 잘 나와라. 오, 괜찮아.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 스티커랑하더 쓸까요? 여기 이런 데다 이렇게 여기 너무 큰가? 이거 작은 사이즈가 있긴 한데 작은 사이즈 이런 거 괜찮을까요? 이거를 요렇게 어? 예쁜 거 같다 이렇게 붙이고 어 예쁘다 그리고 이제 뭘더할게 딱히 없는데 그러면 일단 펀츠로 오른쪽 페이지도 구멍을 뚫고 이 하고 간단하게 일기를 쓰도록 할게요. 일기를 쓰고 오늘 사용할 펜은 갈색! 색펜을 쓰고, 왼쪽 페이지도 뭘더 꾸밀까요? 음... 뭐 태그 같은 걸 하나 할까? 아, 모르겠다. 아니면 반투명 포스트잇? 간단하게 일기를 써주고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더 하려고 하면은 뭔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왼쪽 페이지가 솔직히 좀 아쉽긴 한데 이 지도의 역할이 좀큰것 같아서 굳이 안 가리려고요. 원래는 위에 뭘좀더 붙일까 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이어리에 끼울게요 다이어리에 자 이렇게 오늘의 간단한 다이어리 꾸미기랑 하울이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 아 이쁘다.